서운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 돌멍게입니다. 자, 돌멍게를 시켰습니다. 네. 어, 돌멍게를 좀 주문을 했는데 다른 거좀 1kg에 한만 얼마 이상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저 1kg에 9,900원짜리인 걸로 제가 잘못 봐가지고 주문을 했더니. 500g에 9 9 0 0원이더라고요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 돌멍게는요 따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요리가 없습니다 네. 그냥 이생 자체로 드시는게 굉장히 요것만큼도 예. 훌륭한 그, 저, 조리법이 없습니다 네. 생 자체로 드시는게 아... 자 소화 음. 자. 이야, 맛은 좋네. 아. <웃음> 한잔더 쏘아서 음, 아, 아, 멍게 자체가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바다향이 난다 어떤 그 짭짜름한 맛이 딱 나면서 응. 아, 근데 그 이후에 좀 약간 달달하면서 <웃음> 야 소주 안주로 진짜 기 막히네요 자 돌멍게는 네. 야 멍게주라고 해가지고 네. 딱 여기다 소주를 딱 부어서 먹으면 또 맛이 좋다고 합니다 네. 오오오 하... 이 남아있는 어떤 이 국물들이랑 이런 게야 따로 안주도 필요 없을 정도로 술 먹을 때 굳이 안주가 필요한가? 음,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살짝 향만 음, 느낄 정도로. 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먹은 멍게는 와. 일단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놓치지 말아야 될 안주라는 건 주, 어, 분명합니다 맛이 정말 좋습니다 오. 다 세네? 아. 그러면은 오우 야야 음. 아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돌멍개가 사실 그 제철로 보자면, 8월이 좀 지난, 예. 가을이 이제 여름 좀끝 무렵부터 가을 좀 시작하는 그때부터가 이제 좀 제철로 많이 알려져 있죠. 어, 맞습니다. 네. 그때부터, 그때부터 해가지고 좀 제철이긴 한데, 어, 지금 나온 돌멍게도 굉장히, 어, 맛이 좋습니다. 예. 봄이 좀 시작하는 그 시즌까지 해가지고, 이 돌멍게가, 어, 맛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봄딱 시작과 함께, 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멍게. 그게 또 남해안에서 나온 또 멍게가, 또 향부터 해서 맛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네. 좋아서. 음 mm -hmm. 밤제가 입에서 잠깐 살짝 뺐잖아요. 뭔가 어두어도 씹히는 게 있어가지고, 어, 뭐지 했는데 돌멍게도 알이 있네. 보시나요? 야. 몇번 돌멍게를 먹어보긴 했지만 이 <웃음> 여기 또 있는 것도 처음 먹어보네요. 야. 음, 제가 기름 소금을 약간 준비했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기름 소금 절대 필요 없어요 아... 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돌멍게는 양식이 따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부분 판매하는 데서 해녀분들이 직접 해작을 해가지고 이거 판매를 이제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또 귀한 안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더 맛이 좋고 또 기분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셔가지고 드셔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어. 아. 자 오늘 또이돌멍게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자.